중국 <웃음> 땀을 다 린었어요.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해물찜 먹방 음. 와, 진짜 부드러워요. 와. 음. Wow. 중국 당면. 두투얘 들이근 거 같은데 느낌이. 야 중국 땅을 다 리뤘어요. 혼자 맛있네? <웃음> 음, 음, 저주 أنا قله. 자, 먹방이 끝났습니다 아, 오늘 중국당면을 못뭐 먹은게 진짜 아쉬워요 아, 좀더 오래 삶았어야 되는데 잘못 삶았네요 아쉽습니다 어, 그래도 양념이 되게 맛있어가지고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짱! 자,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